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광고는요 신세계 상품권인데요 명절에 가장 인기있는 선물은 상품권이었어요 회사에서 상품권이 하나씩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다녔던 조그만 회사에서 사장님이 연말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덩치가 큰 과자 케이크를 줬던 적이 있었는데 와 정말 <웃음> 아 정말 너무 싫었어 그날따라 또 우리 부서가 회식을 했는데 와 그걸 다 하나씩 손에다가 들고 고깃집 옆에다가 탑처럼 쌓아놨다가 또 1차 끝나고 2차 노래방에 가서도 또그 케이크 상자를 산처럼 쌓아놨다가 뭐 나중에 다술 취해가지고 뭐 그냥 하나씩 다 누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다 들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장님은 뭔가 좀 독특한 선물을 하시고 싶으셨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웠고 <웃음> <웃음> 어 그런데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는 뭐 그런 선물이고 뭐고 일절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한몇년 전에 눈술학원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어요 아이들 글쓰기를 가르쳤는데 그때도 설날이었던 것 같아 약간 기름이랑 뭐 이렇게 뭐 통조림 이런거 들어있는 거 주는데 어, 또 되게 또 오랜만에 받으니까 반갑더라고요그 역시 그 통조림 선물세트 중에 또 제일은 또 스팸 <웃음> 두군 먹으면 한몇 개월 먹잖아요. 그리고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디모 그룹에 다녔었는데 상품권을 선물을 받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막 인트라넷에 뭐 롯데를 신세계로 바꾸실 분, 뭐 신세계를 롯데로 바꾸실 분, 나왜 그거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앞에 가면 그 구두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상품권 깡을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이... <웃음> 광고는 벌써 한 20년이 된 광고 잖아요? 선물화된 돈이잖아요 이게 <웃음> 그래서 이렇게 딱 상자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주는 거를 조금 더 점잖게 생각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광고를 한번 읽어 볼게요 결혼기념일에 받고 싶어요 신세계 상품권 비주얼부터 먼저 보면 아주 간단하게 위에다가 일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기념일에 피우는 초를 상품권으로 그 초를 만들었고 헤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디카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로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좌수 인데요 표준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왼쪽 페이지 잡지 광고에서 이렇게 펼치게 되면 페이지가 두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왼쪽에 있다고 해서 좌수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우수인데 보통 사람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오른쪽을 더 많이 봐요 그렇다 보니까 좌수 광고가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좌우를 다 통으로 쓰게 되면 이거를 스프레드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널찍하게 가로로 넓게 쓰게 되는 거죠 명절때가 되면 상품권은 대목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막 스프레드로 하고 신문에서도 지난번에 왜통 광고라고 하잖아요 통으로 쫙 해가지고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지금도 역시 상품권 선물이 인기긴 하지만 요즘에는 어더 편하게 송금으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평시 광고이기 때문에 뭐 설날이니 추석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기념일 좀 특별한 날 그리고. 아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겟이 성인이고 그리고 아래 바로 바디커피 읽어보면 바로 안에 나오죠 네. 아내한테 사줘라 이 얘기인거고 바디커피 계속 읽어보면 아내에게 무엇을 사줄까 생각하시죠 늘 곁에 있는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아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웃음> 오늘 아내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내미세요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내미세요 와음 내밀어 봐라 음. 사주고 싶은 것이 많아 신세계 상품권을 주는 것이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곁들이세요. 아, 그러니까 신세계 상품권이, 신세계 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것저것 다살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선물 고민을 해결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돌려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쓴 거죠. 요즘 만약에 이 카피를 쓴다면 가장 좋아할 걸? 혹은 뭐 너의 고민의 시간을 줄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할 텐데 굉장히 예전에는 어, 사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누가 이런 말 믿어? <웃음>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안을 한것 같아요. 이거 사다 주면서 사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했어. 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쳐주는, 멘트까지 알려주는 그런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마지막으로 조금 좋은 것을 주고 싶을 때 신세계 상품권 굉장히 이거 같은 경우에 는좀 감성 터치를 하고 싶었던 그런 카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신세계 상품권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르네상스 스타일 르네상스 광고 읽어볼 텐데요 아, 90년대 한참 이미지 광고가 많이 나올 때 이미지 광고를 했던 광고고요. 주간 매경, 주간 매경 95년 3월 29일. 와, 진짜 오래된 광고네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스타일 광고인데요. 아마 제가 이 전체 광고 스프레드 광고 중에 우수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메모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걸것 같아요. 이 점을 좀 확인해라. 뭐 이런 의미로 메모 이렇게 썼던, 쓴것 같은데. 르네상스 스타일. 우리는 뭐 이래. 우리가 이런 걸 제안하겠어. 뭐 이런 의미로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쓴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달리 인상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의 고유한 스타일 때문입니다. 그렇죠?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죠.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르네상스 호텔의 500개 객실과 15곳의 식당과는 고객 한분한분 한분 특별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깊이가 다른 따스함과 상냥함, 고객의 욕구를 작은 부분까지 먼저 헤아려서 준비하는 자세, 뚜렷이 차이나는 서비스의 질, <웃음> 뛰어난 메뉴, 그리고 최고의 위치와 시설, 서울 르네상스 호텔과 함께하면 귀여의 스타일도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르네상스 호텔을 선택하는 당신이 진정한 스타일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위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페이지 옆으로 뭔가 메인 이미지 비주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는 한참 카피를 공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카피 위주로만 이렇게 스크랩을 한게 아닐까. 이제 와서 좀 후회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